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료염 손해배상보장법 제2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도 유료염 손해배상보장법 조문 축조에서 하겠는데요. 그 여덟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어, 제2장 유조선에 의한 유료염 손해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겠는데요. 제2장 중에서 제2절 유료염 손해배상보장계약의 계약에 대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어, 제2절은 제14조부터 20조까지 되어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제18조 보장계약 증명서, 제19조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또 제20조 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와 같은 주로 어, 어떤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8조 조문에 대해서 조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8조 보장계약증명서 제1항 해양수안부 장관은 유조선 어, 관로 열고 책임협약 제약국인 외국의 국적을 가진 유조선은 제외한다. 관로 닫고에 어, 대하여 보험자 등과 보장계약을 체결한 유조선 선박 소유자가 신청하면 그 유조선에 대하여 보장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이하 보장계약증명서라고 하는데요. 이런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항 법제 18조 제1항에 따라 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선박의 명칭, 보장계약의 종류, 그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보장계약증명서의 신청, 발급, 재발급, 유효기간, 수수료 납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자 시행규칙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어, 보장계약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제1항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장계약증명서 발급 재발급 신청서에 제2조에 따라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한 자가 발급하는 보험 또는 재정증명 계약증서 또는 보험재정보증계약 유효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출된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항,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보험재정보증계약 유효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사본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증명서가 못쓰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장계약증명서 발급, 재발급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 보장계약증명서의 재발급에 대해서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6항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보장계약 체결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해당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자 제4조 시행규칙 4조인데요. 보장계약증명서의 유효기간 제1항 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보장계약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이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날부터 해당 선박소유자가 체결한 보장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장계약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보장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상실되는 때부터 그 보장계약증명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보험, 어, 재정보증계약 유효확인서에 따라 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험, 재정보증계약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보장계약증명서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5조 보장계약증명서의 발급수수료 제1항 규칙 제3조에 따른 보장계약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또는 제7조에 따른 변경신고에 따른 새로운 보장계약증명서의 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보장계약증명서 한 장당 2천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한다. 제2항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수 있다. 제6조 보장계약증명서 발급대장이 권리. 제1항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규칙 제3조에 따라 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하였을 때와 제7조에 따라 기재사항의 변경신고에 따른 새로운 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어,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어, 제2항 규칙 제6조 제1항의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장계약증명서의 발급과 관련해서는 먼저 발급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이 발급신청은 유조선에 대해서 보장계약을 보험자등과 체결한 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청하여 당의 유조선에 대해서 보장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즉 보장계약증명서의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증명서 발급신청을 할수 있는 자는 200톤 이상의 산적유류의 운송에 사용하는 유조선에 대해서 보험자등과 보장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유조선 선박소유자 또 체결해 있는 보장계약은 이 법의 요건에 적합한 보장계약이어야 하고 보험자 등도 이 법에서 인정하는 보험자 등이어야 합니다. 이때 신청자는 보장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유조선 선박소유자 본인이지만 신청 절차 자체는 대일인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임협약의 제약국인 외국의 국적을 가진 유조선에 대한 보장계약에 대해서는 보장계약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책임협약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증명서는 선박등록국의 권한있는 이 당국에 의해서 발급이 되는 것이고요. 외국국적을 가진 유조선이어도 그 나라가 책임협약의 비체약국인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는 책임협약에 기해서 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 책임협약의 비체약국의 선박은 보장계약을 체결하고 보장계약증명서를 비치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항해의 입출한 계류시설의 사용을 금지당하는데요.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한 보장계약을 체결한 때는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 보장계약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외국국적유조선에 대한 보장계약증명서의 발급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발급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보장계약증명서의 발급신청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이러한 발급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실무상으로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보장계약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하려는 자로부터 발급신청을 받은 때는 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장계약증명서는 당의 선박에 대해서 보장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보장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 보장계약이 이법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고 이는 곧책임협약의 요건을 충족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보장계약 체결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의하여 그 계약이 책임협약에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그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양식이 그 지방해양수산청장에서 발급하는 보장계약증명서입니다. 이것은 그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들어가 있는데요. 어느 대로 발행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장계약증명서의 발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먼저 신청서를 제출하면 하면은 사실을 확인하고 어, 그 다음에 그 재발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신청서 제출은 보장계약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선박의 명칭, 보장계약의 종류, 그 밖에 해양수산부를 이용해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보장계약을 체결한 자가 발급하는 보험 또는 재정보증계약증서 또는 보험 재정보증 계약 유효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보장계약증명서 발급 신청서 양식은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재정보증 계약 유효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서 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 재정보증 계약증서 사본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의 확인에 대해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보장계약체결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해당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장계약증명서의 재발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발급신청은 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증명서가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장계약증명서 발급 재발급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보험재정보증계약 유효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증명서를 재발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재정보증 계약증서 사본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어, 사실 확인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보장계약증명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보장계약 체결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해당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장계약증명서 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제 18조 제3항에 따른 보장계약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이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날부터 해당 선박소유자가 체결한 보장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입니다. 다만 보장계약증명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보장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상실되는 때부터 그 보장계약증명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보험재정보증계약 유효확인서에 따라 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보장계약증명서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음 보장계약증명서의 발급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보장계약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또는 제7조에 따른 변경신고에 따른 새로운 보장계약증명서의 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법제 18조 제3항에 따라 보장계약증명서 한 장당 2,0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수 있습니다. 어, 다음은 어, 보장계약증명서 발급 대장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서 이 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하였을 때 어, 제7 또는 제7조에 따라 기재사항의 어, 변경신고에 따른 새로운 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 그 사실을 어, 기록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발급대장에는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제19조 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9조 조문을 먼저 보겠는데요. 제19조 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제1항 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보장계약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2항,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 장관은 신고인에게 새로운 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시행규칙은 제7조에서 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제1항,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보장계약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에 보험 또는 재정보증계약증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게 한다. 제2항,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문의 개요는 보장계약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사항의 신고의무와 새로운 보장계약서 발급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재사항의 변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어, 변경신고의무를 지게 되는데 보장계약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의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법제 19조 제1항에 따라 보장계약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자는 시행규칙지 별지제 4호 서식에 따른 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하게 됩니다. 다음 변경사항은 이 선명의 변경, 선박소유자의 주소변경, 보험자 등의 변, 명칭의 변경, 보험자 등의 주소변경 등이이러한 변경사항에 해당이 되는데요. 어, 변경신고의무의 취지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장계약의 내용의 실질적 변경이 생긴 경우에 보장계약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 이를 신고하고 보장계약증명서 상에는 가능하면 정확한 기재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고에 대해서 기재사항의 정정으로 하는 방법이 아니고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 새로운 보장계약증명서의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 장관은 신고인에게 어, 새로운 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해야 된다 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새로운, 그 정정하지 않고 새로운 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어, 새로 발급되는 보장계약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생긴 본래의 보장계약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잔여기간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다음은 제20조 보장계약증명서의 비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2절은 유조선의 유료염손해배상보장계약에 대해서 쭉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제 14조에서 그 실질적인 내용인 보장계약의 체결, 또 15조에서 보장계약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제 16조와 17조에서는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즉그 보험자 등에 대한 직접 청구권, 또 직접 청구권에 대한 그 재판 관할권, 그 관할 법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장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것을, 그,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어 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하고, 또 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보장계약증명서를 선내 비치한 의무에 대해서 18조, 19조, 20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실체적인 규정과 어떤 절차적인 규정을, 어 제2절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 결국은 그, 제1절과 제2절의 내용은 1992년 책임협약의 내용을 우리 유료염손해 배상보장법에 구체화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제20조 조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0조 보장계약증명서의 비치 제1항 200톤 이상의 산적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은 보장계약증명서를 선박안에 갖추어 두어야한다 예. 제2항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 외의 유조선 중 200톤 이상의 산정유류를 화물로 싣고 국내항에 입항 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은 책임협약 제약국인 외국이 그 선박에 대하여 보장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책임협약 부속서의 서식에 따른 서면 또는 외국이 책임협약 제, 10, 제 7조 제 12항에 따른 증명서의 기재 사항을 적어 발급한 서면을 그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조선에 대한 규정과 외국 국적 유조선에 대한 규정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아, 조문의 개요는 보장계약 증명서의 선박에의 비치의무, 즉 선내 비치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장계약증명서의 선내 비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적유조선에 대한 선내 비치 의무인데요 200톤 이상의 산정유류를 화물로 씻고 운송하는 유조선은 보장계약증명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렇게 법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법 제20조 1항의 규정에서 한국국적유조선이라는 문구는 없지만 아, 같은 조 제2항의 규정과의 관계에서 제1항의 규정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유조선에 적용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한국국적유조선이 200톤 이상의 산적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장계약증명서를 선박안에 비치해야 된다 아, 이러한 어, 문장으로 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한국국적의 유조선은 선박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유조선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선박법 제2조는 첫째 국유 또는 공유 선박 두번째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세번째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네번째, 대한민국의 추된 사무소를 등 선박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사법인위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 관로열고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전은관로닫고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인데요. 여기 마지막에 선박을 전부 유조선으로 바꾸어서 보면 아,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국적의 유조선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아, 다만 이제 문제 되는 것은 편의취적선 등이 문제가 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 편의취적선과 같이 대한민국 선박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선박은 대한민국 국적유조선은 아니다고 보겠습니다 어, 편의취적선의 경우에는 뭐 전세계 그 주요 외향상선대 한 70%를 훨씬 상위하는 숫자가 편입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느 나라가 상선을 어느정도 보유하고 있냐고 볼때 어, 선박이 자기나라 법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는 등록 선박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지배 선대라고 해서 등록 선박 플러스 어, 편입 지적되어 있는 선박까지 포함해서 그 나라의 선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편입 지적서는뭐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이 이것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면은 어 자기나라 대한민국 선박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유료염손해배상보장법은이 책임을 분명히 하게 하고 이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어 등록 선박 소유자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선박하면 은 등록 대한민국 그 선박법에 의해서 등록된 유조선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편히취적된 선박이 실제로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이 설립한 법인이 어 여기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대한민국 국적유조선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200톤 이상의 유류를 산적 운송하는 선박은 건조나 개조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유조선으로서 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받아 비치해야 되는데 이 보장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장계약증명서를 선내 비치하지 않고는 200톤 이상의 유류를 산적운송하는 용도로는 선박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운송하는 이라는 문구는 운송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200톤 이상의 유류를 산적으로 적재하고 운항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실제 항의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적과정, 정박중 등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00톤이 안 실려 있어도 200톤 이상을 씻기 위해서 어, 정박하고 있다든지 선적하는 중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운송하는에 포함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 보장계약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 또는 보장계약이 실효한 때라는 용어는 당해 보장계약증명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증명서를 비치하고 있다고 하 하더라도 이조 여건을 충족한 것은 아니라고 보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조선에 대한 규정인데요. 이것을 외국 선박 즉 외국 유조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 외의 유조선 중에서 200톤 이상의 산정유류를 화물로 싣고 국량에 입항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인데요. 이 책임협약 체약국인 외국이 그 선박에 대하여 보장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책임협약 부속소의 서식에 따른 서면 또는 외국이 책임협약 제7조 제12항에 따른 증명서의 기재사항을 적어서 발급한 서면을 그 선박 안에 갖추어 둬야 합니다. 외국 국적의 유조선은 물론이고 아무런 국적도 보유하지 않은 유조선도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은 그 유조선에 의한 유리임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마지막 강가 되는데 제 2절에 대한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어 주로 이제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과 관련된 내용 또 선내 비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강의에 대해서 좀더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보고요 첫째 보장계약증명서의 기재사항 변경 요건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보장계약증명서의 선례비치의 무에 대해서도 좀더 보충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 이상으로 제21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